에스겔서 11장 1절 1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웃음> 읽습니다. 시작 때 주의 신이 나를 되, 데리고 여호와의 전동문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를 본즉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그 중에서 아수의 아들 야사냐와 분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여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업에서 많이 살륙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워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이 성업 중에서 너희가 살륙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련이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막이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의 손에 붙어,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을 변경해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해서 군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알리라 너희가 내 윤리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 그로되 오호라 주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 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리를 하셨다" 하고 "넌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즐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예배에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가짜이다 즐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고기입니다. 고기, 요새는 고기를 참 다양하게. 먹기도 하지만, 특히 갈비 같은 경우는 그냥 구워 먹는 게 아니고, 갈비를 먹으려면 양념을 제대로 해서 푹 양념에 절이고, 또 일정한 방법으로 보관을 하고, 그리고 불에다가 구우면 양념의 갈비의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점심도 안 드셨을 텐데 갑자기 갈비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이 즐기고 질긴 사람들 <웃음>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능력이 항상 있었어요 그냥 환상을 본다 그냥 환상이 아니고 환상은 환상인데 그 환상에 열정이 붙어있고 하나님이 개시의 문을 열어서 개시를 보기는 보는데 그 개시가 회개가 붙어있고 기도가 붙어있고 눈물이 붙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단어 앞에 어떤 주제들이 붙어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열정의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인자야 주의 신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무 하나님의 영에 주만하게 이끌렸어요 다니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혜와 총명과 명철이라는 이 주제가 붙었어요 그런 수식가 붙으니까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방나라 느부간니살 왕이나 벨차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또 고리스 왕이나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에요 청년 때부터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과 명철과 총명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었어요 할렐루야 네. 왜 이런 것이 붙었을까요? 다니엘이 구별된 생활을 하고 성별된 생활을 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세상에 더러운 그런 모든 죄가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잘하는 대로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항상 울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게시문을 열어주시고 환성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향에 이끌리지만 에레미야는 맨발로 다니면서 예언을 하면서 항상 눈물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에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방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항상 눈에서 눈물이. 눈이 마르잖아요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쏟아지고 쏟아집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히고, 시대 때리에 갇혀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계속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두드려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시간이 남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바빌론의 포로 끌려가서 70년이 자면, 너희들이 돌아온다 바빌론에 가서 열심히 열심히 살고 회귀해야 된다 끌려가는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들이 회귀하지 않으니까 먼 나라로 흩어져서 우상 덩어리 죄 모든 오물을 다 버려야 된다 고생을 직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좀 고생을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좀 순수하게 되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또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유리 평황이 되는구나.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스겔 같은 경우는 환상과 꿈과 영안이 열어지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 같은 사람은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왜? 영이 열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안볼 수가 없죠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너무너무 섬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전은 비전인데 개시는 개시인데 열정이 있는 비전이에요 열정이 있는 환상이에요 열정이 있는 개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개시가 있지만 더 깊은 개시가 있고요 열정이 있지만 더 수준 더 높은 열정이 있고 영안이 열어지지만더 깊은 영안도 있고 환상은 환상인데 더 깊고 수준 있는 환상이 여우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까지 같이 겸해야 진정한 부흥이 될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길 같은 사람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현실 때문에 너무 많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책무를 내가 맡아야 되는데 나라골이 잃었습니다. 매일매일 에스겔은 이국땅에 끌려가서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요새 아프가니스탄 사건 알죠?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감동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애매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서 희생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네. 폭도들이나 폭군들이 지도자가 되면 사람을 파리 목숨을 죽이듯이 죽이니까 탈레반이 그러니까 아프간시단의 민주화를 위해서 혼신하고 투쟁을 합니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비전이 있고 꿈꿀 그 젊은이들 19, 20, 21, 22 이런 청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대신해 줍니다. 돈 주지, 무기 공급하지, 대신 싸워주지, 훈련시켜주지.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와주면 도와줘서 우리나라는 더잘될것 같아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나라도 문제는 있었어요. 과거에. 그 아프가니스탄은 왜안 되느냐. 현장에 탈리만 하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실제로는 4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뻥을 튀겨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30만 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30만 명에 대한 군대의 사람의 숫자에 딱 맞춰서 미국에서는 계속 월급을 줍니다. 천문학적인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온갖 최질식 무기를 다 공급해 줍니다. 헬리콥터에서부터, 탱크에서부터, 차량에서부터, 뭐, 총, 뭐, 대포. 근데 아프가시다는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그 군인들이 돈독에 오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대신 싸워주지 못합니다. 전투력이 약한 거예요. 그, 재밌는 <웃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 우리나라 군인들이 훈련 받으러 가면, 유격훈련 받으러, 하 이걸 하는데,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리를 부딪히는 사람, 오른손, 왼손이 틀리고 움직이는 사람. 또 제가 외국 가면 이거, 이거 하잖아요. 에어로비. 에어로비 가면 외국 사람 잘안 돼요. 이게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에어로비가 안 돼서 탈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안된 상태에서 돈만 받고 하니까 대통령에서부터 밑에 장차관들, 군대 장군들, 뭐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 뭐 중대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돈만 받아먹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년이 넘도록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해요. 수천조 원이 투자가 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수백조 원이 투자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나라꼴이 절단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트럼네대분의 돈을 꽉 채워가지고 친척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헬기에 돈을 십다, 십다 안 돼서 돈 덩어리를 놔두고 헬기 타고 그냥 도망다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지도자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수당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쫓겨난 경험도 있고. 그렇죠? 민주화를 주장했던 그 진영의 대통령도 결국에는 쫓겨나기도 하고, 보수나 친보나 그런 사람들이 대통을 해봤는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선자를 선택하고 보내서 아무리 회개를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착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선지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선지자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이 졌어요 그러나 선지자들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이있어요 모두가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매를 맞을 때 매를 맞아도 매를 맞지 않고 일찍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매를 맞긴 맞는데 아무리 맞아도 깨닫는 것이 두뇌서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연단을 죽도록 받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연단 받지 않아도 혹은 짧은 연단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매를 맞아도 많이 매를 맞는 사람이 있고 덜 맞은 사람에어요자 주님은 매를 많이 맞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매를 덜 맞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쓸모있는 사람만 간추려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포로 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노예로 팔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과정에 성경은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열받고 분하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바빌론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잘 준비했다가 70년이 차서 에루살렘에 돌아올 때 돌아와라.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모릅니다. 말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이 열받기 시작합니다. 너 no, 이놈. You know. 쓸모가 있어서 그래도 건강하고 지식 있어 보이고 왕족이고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저렇게 저런 곳실로 끌고 가는데 가는 과정에 계속 한이 맺혀서 막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억울하고 분화가 끌려가는 과정에 지켜보고 있다가 변방에 가서 국경 근처에 가 가지고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포로로 갔다고 해서 그 포로가 순탄하게 순수하게 잘 끌려서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는 과정에도 강성이죠. 강성. 포로 주제에 개뿔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고 성질만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툴툴거리면 매만 더맞습니다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식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자그 와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질긴 고기, 갈비 대 갈비를 먹으려면 양파에다가 또 모에다가 양념에다가 착, 막 버무려요, 버무려 하루씩 이렇게 버무리고, 질긴 고기가 아주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먹는 사람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해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래는 사람은 사탄이 일어나도 몰라. 죽음이 찾아오도 몰라. 뭐 어때? 죽으면 죽으라지 뭐!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죽고. 주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목이 터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망한 다음에 심지어는 다 죽고 포로 붙들려간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답하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배선으로 늦을까? 욕심과 야망과 사심이 자기 눈을 가려요. 자기 생각이 망하게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런 죄 속에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경에 도착하면 야너너너 너, 너. 이놈 저놈 저놈 너 나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네 이룬다야 이놈들 다 죽여버려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순종하고 말잘 듣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 그렇냐? 아니 에루살렘에 포로로도 살수 없는 포로로도 될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지도자들, 기회주의자들, 대표적인 백정들의 방백들이 25명이 있었어요. 이야!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불쌍해 보고, 아이고, 저 똑똑지 못한 인간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다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대로 또 타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25명의, 대표적인 25명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항상 두 편이야. 한쪽은 노이라도 될수 있어서 끌고 가고. 근데 끌고 가는 과정에 거친 놈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나또 남아 있고 불어도 쓸모도 없는 인간들은 남겨둬. 이간질는 장사꾼 같은 사람들. 네. 여러분 지금 아프간 사 아프간에서 난 사건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미국에서 누가 한국 동 미국인 철수하면 그렇게 될수 있다. 아프간의 교훈을 잊지 말라.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사건 일으킬 때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연평도 포격 사건 일어날 때막 전쟁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해병대가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병대도 아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차원, 해병대 차원. 우리가 한번 붙어버려, 이 씨! 죽여버려, 한 붙어! 북한은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떤 경제적인 방법을 해도 북한은 망하게 되었습니 남청은 너무 풍성해서 안 일해서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무섭을 모르는 거야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구도 많아서 좋아하면 붙어버리자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좋아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남조선아 새끼들 젊은아 새끼들 때문에 전쟁 못하겠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자원을 해버리니까 안되는거예요 우리가 분열할 것처럼 그러는데 위기 때도 막 뭉쳐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보수가 진보를 볼 때는 빨갱이로 보일 거예요. 진보가 보수를 볼 때는 숙으로 보일 거예요. 서로 이완용이래요. 제가 홍범도 장군, 저기, 유해 왔을 때, 홍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더니, 공과가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1,200명을 물살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김자진 장군, 이범석 공범도 이런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또 북한 쪽에 또 같이 레닌이라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속한 그런 한국인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매수를 했다고 합또 러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보수 쪽에서 보면 독립군 영웅인데도 문제가 있고, 독립군 영웅인것 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북한 쪽에 또 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팽 당하는 거예요. 레닌한테는 상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밑에는 스탈린한테 배치거든요. 연해지로 쫓겨나는, 저기 뭐야,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다 고래들 다 쫓겨나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큰성이 있고 무섭거든요. 한번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빨갱이든, 보수든, 진보든, 누구든, 일본군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붙어버린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륵과 같은 닭갈비 같은 그런 존재야 같이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허허볼판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공과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마음의 생각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다 아세요 어제까지 내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마음 먹고 영적으로 움직였다 할지라도 어제 그렇게 살았다 할지 오늘 내가 꼭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은 내가 마음이 타락할 수 있고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부정적인 말에 현혹될 수 있고 그렇다가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또 영적으로 극력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유동적이야 부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음이 뭘것 같았냐? 시궁창과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나 이것은 절 대편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은 시궁창과 같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 이것 때문에 연단받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너무 의인화시켜요,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은 꾸준 것 같아서 계속 저버리면 속에 있는 것이 또나오면 추악한 것이 막 나와요.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꽉 채워 있어요. 사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포로로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 완전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남아 그들은 누구냐? 에루살렘의 방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두 종류가 있어요. 느부간네 살의 공격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야,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을 살려주셨다. 해가지고 남겨진 사람들. 자,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악한 꾀와 악한 생각이 착,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야 당신들의 양심은 썩었다 당신들의 생각은 썩었다 당신들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에 속치지 않으면 당신들은 안전하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칼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말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안전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마음과 생각이 썩어 있고 다락을 하니 칼이 와서 당신들을 부술 것이고 안정된 곳에서 끌어낼 것이다 에스기이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 썩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해야 된다 보로로안 갔다고 해서 안 끌려갔다고 해서 당신들의 생활이 안정된 생활이라고 하지 마라. 25인의 방백들이 안정된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 기회주의자야. 야, 우리의 재산 건졌어. 우리의 대적 거기서 건졌어. 우리는 포로가 아니야.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의 가족도 친척도 다 형통했어. 남았어, 할렐루야.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찾고 합니다. 누가? 스물다섯 명. 우리가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돈은 챙겨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프간 대통령이 막 트럭 네드브레 막, 막 네. 돈을 막 채우잖아요. 헬리콥터 돈을 싣다싣다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실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또 도망갑니다. 뭐, 키르키스는 도망간다. 아라비에미로도 도망간다. 세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겔 인자야.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25명에게 강력하게 예언을 하라. 그들의 안정된 생활은 끝날 것이다.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하자마자 한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코로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까지 신문지 같은 이런 것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나라도 끝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게 됐다고요. 재금막 걷어서 막 나누고 조금만 하면 뭐 주고 조금 저고 소상공이다 무슨 상공이다 해가지고 막돈막 막 나누잖아요. 선거 때가 되니까 얼마나 갈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 대통령이 이 부채를 담당해서 어떻게 할것 같아요? 현재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가 아무도 모릅니다.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네. 사람으로서 최저의 가치가 있는 것이 노예인데 네. 에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예로도 쓸모가 없고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 계속 고집이나 툴툴거림이나 원망과 불평이 계속 고집이 너무 세니까 도대체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하야 원망과 불평 아무리 목숨을 살려줘도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써주시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서로 서로 사이가 좋다가 잘 풀지 않고 툭을 돌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도하고 연단을 받았으면서도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이 툰입니다 여전히 꾸종물통입니다.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도 잘해요 요즘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수 틀리면 그냥 죽여버리고 수 틀리면 그냥 안 봐버려요 음. 세상에 어느 곳에 내놔도 어느 교회에 가도 자기 정체를 간춘 달지라도 쓸모가 없어요 갈비가 맛이 없고 질기고 입맛에 안 맞으면 미리부터 재워놓고 미리부터 사람이 입맛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양념하잖아요. 그런 집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아, 이맛 있는 고깃집인데 네. 양념이 맛있는데 그리고 칼로 막 다지고 탁 고고 네. 그러면 맛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음식을 하나를 만 하나를 만들어도 그래요. 내가 만든 음식이라고 사람들이 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은 맛있다고 하지만 맛없는 것은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래야 한 그래요 무섭습니다 요즘 사람 누가 대접을 하고 누가 대접을 하고 아, 이제 맛있네 맛있어 근데그 맛있다고 하는 것도 미안하니까 맛있다고 하지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좋다 기도 열심히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도 껍데기로 하는 말하고 속에 심중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은 도대체 뭐냐 표시가 있냐 당연히 있어요. 그 표시가 있는 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은 갖다 해야 하시고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 하나님은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자기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하거나 너무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시간을 안 주거나 그러면 자랑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 상담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두 분이 상담하는데 좀 원했을 게한 청년이 많아고 자기가 씌우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핸드폰이뭘 만들었다고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자꾸 그래서 그러냐 그러냐 대통령도 나를 경계합니다. 내가 아니 대통령이 경계할 만한 사람인가 목사님 허, 나는 어느 기업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몸만 만들면, 꼭한 중간에 있으면 날 치게 합니다. 그래? 그러냐? 근데, 같은 말을, 두 시간 동안, 같은 말, 두 시간인가? 한 시간인가? 같은 말을, 한 다섯 번 이상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았어. 핵심이 뭐야? 상담할 게 뭐야? 그러니까 또, 목사님 핸드폰 조심하세요. 핸드폰을 갑자기 왜?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이제 보통이 아니야 이제. 자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제대로 된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참 너희들은 너무 질기다. 너무 질겨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남아있는 사람도 착각 속에서 또 사는 거야. 야, 하나님 원예로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 남아있어서 감사하다. 재산이 많아서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또 칼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전염병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칼이 너희를 죽일 것이요. 또살아남은면 전염병이 칠 것이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아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서 원망 불평할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 세상의 문화를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들도 버려야 되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버려야 되고. 양쪽 다 하나님의 치료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까요? 아닙니다. 포로를 끌려간 사람이 정신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간절하게 회개하니까 나중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뺏긴 모든 재물들이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가고 고리스 왕때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보존을 하는데 그릇에 딱 놓으면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거든요. 고양이, 개, 뭐 무슨 등. 그래서 가마솥 안에다가 무거운 가마솥 안에다가 고기를 숨겨놔요. 무거운 가마솥 연기 저 뚜껑이 딱 누르고 있으니까 짐승들이 이것을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고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마솥을 더 뜨겁게 태워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가마솥의 고기를 다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우리가 꿈꾸지만 하나님은 그 안정된 생활을 때로는 불 가운데 가마솥 가운데 있는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삼으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뜨겁게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